안녕하 초롱부동산 소장 방이선입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14일 밤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아파트 그 분양과 관련된 기사 중에 당첨이 돼서 이제 곧 입주를 앞두고 있는 한 4년 벌써 5년 다 돼가는 그런 아파트가 이렇게 자격을 검증을 했다가 부적격이 나서 계약금하고, 뭐, 프리미엄 다 주고 사고 팔고 했는데, 그 계약금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회사에서 이렇게 몰취를 한다는 그런 기사를 봤던 적이 있고, 그건 때문에 막 소송을 가고, 이런 얘기들을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기사에는 이렇게, 어떤 게 났냐고 하면, 나와 있는 기사가요, 제목이, 아파트 청약, 아파트 청약 부적격자 분양권 취소가 돼도 계약금 돌려받는다라는 이런 기사가 이제 아마 이런 판결이 난것 같습니다. 어 보니까 어 디지털 타임즈의 박상길 기자님이 올려놓은 이 인터넷 기사를 지금 리딩해드리는 건데요. 시행사가 청약 부적격자에 대한 분양권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어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 어, 이게 A씨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시행사 등을 상대로 대학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성소 판결을 내렸다 어, 사연이 어떻게 된 거냐고 살펴봤더니 A씨는 2017년도에 어 부산이네요 부산의 한 아파트 청약에서 1순위로 당첨이 됐었대요 어, 그러면서 기존 보유한 아파트에 대해서 2016년도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이제 났었고 어, 그 관리처분 인가난 거를 조합해서 2018년도에야 신고를 어, 했다는 뜻이죠. 관리처분 계획 인가는 2016년도에 났는데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신고를 2018년도에 했고 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늦게 할 수가 있나요? 어, 그리고는 당첨이 취소됐다. 어, 청약자가 과거에 그러니까 2017년도에 1순위로 당첨이 됐고 관리처분은 2016년도에 나고 당첨은 2017년도에 되고 관리처분 신고는 2018년도에 했다 이 말이겠죠. 어,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청약자가 과거 5년 내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되거나 기존 보유아파트에서 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 5년간 청약 1순위 자격을 상실한다고 라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이분은 자격을 상실된 걸로 판결이 났었네요. 그렇죠? 어, 2017년도 같으면 부산은 2017년 8월 2일 조성지역에 묶였던 그런 지역입니다. 조성지역일 때 만약에 당첨됐다고 라 하면 청약재당첨금지 그게 조성지역은 5년이 적용이 되는 거죠. 어, 그랬던 모양이네요. 보니까. 어,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어, 청약자가 과거 5년 내 아까처럼 어, 다른 주택에 당첨이 되거나 기존 보유 아파트에서 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 5년간 청약 1순위 자격을 상실한다. 이게 기존 보유 아파트에서 정비사업이 시행된다는 경우는 어떤 거냐 하면 어, 내 이름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당첨이 되는 것은 일반 분양에 넣어서 이제 당첨이 된 거고 그쵸? 그 말이고 어, 내 이름으로 이 정비 그 사업구역에서 관리 처분인가를 내 이름으로 받았다. 그건 곧 당첨으로 간주를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동안 조정지역일 이 때는 5년간 청약 1순위가 상실이 된 그런 케이스로 본 겁니다. 이에 시행사 등은 A씨에게 부적격 당첨이 됐으니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분양대행금의 10%니까 보통 몇천만 원 되겠죠. 그죠. 요거에 위약금을 그냥 한마디로 떼먹는다라고 공지를 했답니다. 기속을 한다 해놨네요. 그러나 A씨는 계약이 해제됐는데 내 집도 못 받았는데 넌돈 돌려내라. 당연히 소송을 제기하겠네요. 그죠 이렇게 됐고 법원은 어떻게 판시했냐 했더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계약 해제 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어, 이에 대한 위약금을 내도록 한 것은 A씨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한 것으로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 그때 이제 그거를 계약해제 사유 중 하나로 이렇게 정하고 그에 대해서 위약금을 내는데 이 사람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위배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 그리고 재판부는 재판부는 전문가가 아닌 A씨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이루어진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에게 1순위 청약 자격이 청약 자격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기 어려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전문가가 아닌 A씨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이루어진 아까... 어... 거지 그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이루어진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에게 1순위 자격 청약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를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판시를 하고 돌려주어라 했다는 거예요 이거 뭐알라면알수 있는데 그렇죠 어, 그리고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아파트 표준 공급 계약서에 의하면 기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 요렇게 어, 포중공급 계약서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나봅니다. 계약 해제 사유이지 이거는 위약금을 지불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요 기타 공급에 관한 규칙을 위배한 행위가 그냥 계약을 해제하는 사유이긴 하지만 무조건 이게 위약금 내라 이거는 아니다라고 봤네요. 이건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계약서에 나온 기타 공급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청약자가 어떤 경우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정말로 쉽게 예상하기 어렵죠. 이럴 경우에는. 모르는 상황에 무조건 손해를 당신이 부담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한마디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냥 계약은 취소하되 계약금을 돌려주라.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일반 공급 1순위 자격 이 위반에 이제 따라서 공급계약을 취소할 경우 매수인에게 계약금 등 입주금과 융자금의 상환 원금, 들어간 돈 몽땅이 말이죠. 어, 주택 가격을 반환해야 할 것, 매수자가 넣은 돈다 돌려주라 이 말이고요. 어, 피고인들은 피고들은 이번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아파트를 다시 분양할 수 있고, 그니까 러 시공사는 이 사람이 안 가져가면 저 사람한테 팔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혀 뭐 손해되는 게 없다. 계약금 날리는 사람만 억울하다. 그니까 러돈 돌려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A 측, 그걸 대리한 법률사무소 측 대표 변호사는 시행사가 주택법령 규정과 달리 무자격 청약자로부터 위약금을 받는 조항을 공급계약서에 규정한 것은 일종의 부당한 갑질행위. 변호사는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주택 공급 그요교정하고 달리 무자격 청약자로부터 유약금을 받는 조항. 어, 갑질 행위라고 봤고요. 어, 그럼 그래 이번 판결을 통해서 시행자가 시행사가 부정 청약으로 분양권을 취소하면서 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거 돌려줘야죠. 뭐집안 받는데 위약금만 홀딱 놀려준다그 사람은 다시 다음에 분양해서 또 정당하게 그 계약금을 다시 또 다른 사람한테 다 받을 수 있는데 모르고 이렇게 청약이 취소되는 경우도 많죠. 여러가지 억울한 면이 많기 쉬웠습니다. 시공사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청약하는 우리 보통의 사람들이 훨씬 약자잖아요. 그렇죠? 뭐 아파트도 안주는데 넌 돈은 돌려줘야 맞겠죠. 그래서 이제 시행사가 청약 부적격자한테 분양권을 취소하더라도 계약금은 돌려줘야 한다 이렇게 판시가 나왔고요. 이게 뉴스에 나와 있는데 그동안 뭐 청약 이래저래 넣었다가 계약금 넣었는데 어 내가 계약금 넣고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홀딱 계약을 안 하는 경우하고는 또 조금 다르겠죠. 어뭐 여러가지 뭐 제한되는 사항을 모르고 있다가 그냥 어 홀딱 부적격으로 판정이 난거 넣었는데 내가 고의로 포기하는 게 아니고 계약을 하려고 넣었는데 뭐 계약금까지 다 넣었는데 그 이후에 부적격으로 판정이 나가 내 네, 나는 사고 싶은데 아파트를 못 받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난 그런 경우를 얘기하겠죠. 뭐 그럴 때는 돌려주라 라고 되어 있는 판시가 나와 있어서 이런 기사가 있어서 오늘 한번 훑어봐드립니다. 어, 오늘도 부산 지역은 제가 어제 유튜브에 이제 메모를 몇건 올려놨더니 전화가 하루 종일 오늘 바빴었습니다 어 정말 많이 바빴고요 그러다가 저녁에는 제가 대학원 수업을 줌 화상회의 방식으로 전체 학생들과 교수님이 한자리에서 이렇게 채팅식으로 파워포인트 자료를 열어놓고 이렇게 줌으로 수업을 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수업하는 중에도 어떻게나 전화가 오는지 학점 안 넣으면 오늘 전화하신 분들 책임 다 지세요. 웃자고 드린 말씀이고요. 어,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보람되고 또 행복한 하루가 저물었고요 어, 내일은 스승의 날이네요. 어, 졸업한지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래도 제가 대학을 마친 졸업한 거는 오래거든요, 오래 거든요 올해 사실은 내일 되면 가르쳐 주셨던 좀 교수님들도 찾아뵙고 이래야 되는데 어, 시간이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어,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또 있는 그런 교수님들이 꽤 계신데 이 자리를 빌어서 혹시 저희 교수님 유튜브 듣고 계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지식도 가르쳐주신 덕분에 이렇게 부동산으로 굉장히 거듭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